마이크패킹 세팅을 다 마쳤고요. 속도계로 다느라고 배를 떼어냈는데 괜찮습니다. 지금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으니까 방거 없으니까 천천히 출발해 볼게요. 바닥 밥도 먹고 네 출발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지금 텐트를 칠 장소를 찾았고요 계획했던 대로 잘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45분 11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뭐한 5시간 정도 걸렸네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게 확실히 투어링이라는 게 로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힘든 게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뭐 멘탈이나 인내심의 문제다 보니까 절대 쉽지가 않네요 이게 천천히 타는 게 사실상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해더 어두워지기 전에 여기다가 텐트를 쳐야죠 자 이렇게 텐트를 다 쳤습니다. 처음 쳐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잘돼서 그래도 다행이네요. 이제 안에 짐좀 넣어놓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거의 다 저물었어요 여기저기 가로등도 켜지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밥을 좀 할게요 다행히도 밤에 그렇게 추울 것 같진 않네요 니까 그래도 오늘 자전거 타면서 고생했던 게 보상이 되는 기분이라서 뭔가 딱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. 뜨군데시다 먹을게요. 네, 그러면 이번 이만 자겠 습니다.